원심 노즐을 켜지 않고 펌프만 가동시켰을 경우 액상수화제를 이용한 재초제 분사가 가능합니다. 유량 조절을 통한 양 조절도 가능합니다. 스프레이 분사로 본격적인 방제를 시작합니다 회전수를 가장 약하게 켭니다. 회전수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입자가 얇아집니다. 회전수를 약하게 할수록 입자 크기가 커집니다. 액제와 액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교체하는 킷블럭 교체 영상입니다.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입제 살포 영상입니다. 회전판을 켭니다. 토출구 조절을 통해 양을 조절합니다. 입재기 회전판 속도 조절을 통해 살포 반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